튀김옷이 겁나 바삭해. 와, 음, 음, 와. 음. 너꼭 그렇게 바삭해야 속이 후련했냐? 네. 아침에 결이 학교 데려다 주고 캠핑장 바로 가서 이번 주에 새로 오픈하는 크림버니 세팅하고 냉난방기 달고 손님 받고 아뭐 점심 저녁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9시 반이 조금 안됐는데 너무 배고파갖고 집에 가도 분명 다 자고 있을 거고 그래서 식는 치킨이 어,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삭바삭한 이런 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리스피.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이라고 <웃음> 그 영화 해바라기 아시죠? 그 아저씨가 뭐 만드신 거라는데,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렇타고 집에 갑시다요 자, 부가적인 소스가, 어, 서비스 주셨네. 우유찌개. 요거꼭 먹고 싶었거든요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우유튀김 이거 <웃음> 보세요꼭 그렇게 바삭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시켜줘서 고맙다 잘 먹겠다 자, 딱 열면 이렇게 커버링이 어.. 오태시 되어있고 어.. 살들이 되게 바삭바삭하게 딱 보여요 기본적으로 팬트라이가 들어가 있고 저는 요 우유 튀김 더 시켰고요. 자 치킨 그리고 여기 오태시케바라기 메뉴들이 다 되게 재밌어요. 요 포장에서부터 이렇게 꼭 그렇게 바삭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나오고 시켜줘서 고맙다. 이 아저씨 어. 메뉴들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뭐 오테시 쿠라이드 치킨 히즈시즈니 조판수, 병진이형, 뭐 창무메콤, 뭐, 오라클레드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이름처럼 이렇게 이름들도 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시켜먹는 재미들도 있고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찹 있고 일단 오일튀 한번 먹어보자 우유 튀김이 이게 왜 우유 튀김이냐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 음, 어, 맛있냐 이거? 음. 자, 후라이드 치킨이고요, 오리지널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 소리 들리세요? 와, 엄청 바삭하네요. 맛있는데, 음... 음... 야, 치킨도 여기서 시켜 먹어야겠네. 뻑살 가슴팍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 바스락 소리가 날릴까? 음, 일단 기름이 기름이 깨끗한 기름을 쓰셨네 튀김옷이 배고파서 맛있는거야 원래 맛있는거야 원래 치킨집 잘 안바꾸는데 바뀌겠네 감자 튀김도 그리고 일단 우유 튀김 맛있다 이거 우유 튀김 진짜 맛있네 우와 치킨 감자 튀김 튀김옷이 겁나 바삭해 와 서비스 무슨 소스지? 되게 새콤 맛있네. 음 역시나 바삭 바삭한 게 보이시죠?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 소스에 음. 피아함이 한복함, 응? 담배 튀김을 깨물 때마다 그냥 바삭함이야. 근데 순살이 아닌데도. 살이 되게 많네. 떡부분먹다 음. 네, 이 우유튀김은 <웃음> 얘를 먼저 먹어야 되겠네. 이게 이게 따뜻할 때가 훨씬 맛있는데요. 음. 오자마자 먼저 공략해야 돼 이거 되게 맛있다는데, 와, 음, 아야, <웃음> 음, 맛있죠. 아 오늘 이거 보고 세바라기한편 다시 보고 자야겠는데 정주행해야겠는데. 주변에서 추천한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치킨집 뭐,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 한번 도전해보세요 음. 가격대가 일단 엄청 이거 다해서 지금 19,900원이거든요 거기에 요새 뭐 요기요나 그 배달의 민족에서 요일별로 5000원, 3000원 이렇게 쿠폰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은뭐 거의 15,000원? 너 가격대에 세트로 다 먹을 수 있는. 요새 치킨 비싼데. 완전 해자지. 여러분도 오태시 개발한너꼭 그렇게 바삭해야 속이 후련했냐?